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하트렉스, 하트렉스에서 최근에 뭐 구입해가지고 이거 오늘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주시네요. 비닐 테이프가 아니고. 아밤 핫트랙스! 많이 산건 아니고 소소하게 사서 오늘 소소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샀어요. 어 예쁘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동아 펜입니다. 동아 펜 중에 큐노크, 큐노크를 구매를 했어요. 큐노크 구매했고 그중에 신상이 이번에 새로운 색상이 출시가 돼서 새로운 색상도 몇개 사고 기존에 있던 검은색이랑 빨간색, 파란색도 이렇게 사봤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요. 일단 펜은 다이 볼펜 앞쪽에 고무패킹이 되어 있는데 하나 안되어있는게 있어요 이건 안되어있네. 보통 다 되어있는데 음뭐 오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이 이 하나 빼고는 펜 앞쪽에 고무패킹은 잘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패킹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큐노크 0.5mm 블랙이에요. 저도 동화펜 여러 가지 써봤지만 동화펜 이 필기감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저렴한 펜들도 되게 부드럽게 잘 써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잘 쓰고 있어요. 저이 큐노크는 지금 처음 써보고 있는 거긴 한데 음, 색상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끊기지도 않고 잉크 픽셀이나는 것도 없고 자,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던 색상이고 이제 새로운 색상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색상들은 다0 3 m 이고 제가 지금 써볼 거는 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색상인데 이건 또. 자, 이렇게. 총 몇개 샀어 요가네총 이렇게 아홉가지 펜을 구매해서 간단하게 스와치 색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색상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선명하고 펜도 균일하게 잘 나오고 중간에 뭐펜 똥이 나오거나 끊기거나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좋아요. 큐노크의 가장 큰 특징이 퀵드라이래요. 그래서 금방 마르기 때문에 필기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마르지 않는 펜 같은 경우에는 쓰다가 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진짜 싫거든요. 깔끔하게 써지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좋고 필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올게요 안녕. 빠이.